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건데 오늘의 컨셉은 제가 얼마전에 그 방탄소년단의 온그 안무 영상을 봤어요 안무 연습 영상을 봤는데 와 너무 멋있는거예요왜 칼군무 칼군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칼군무 정도가 아니다 진짜 미쳤다 이럴 정도로 너무 멋있어서 오늘은 그온 온그 안무연습영상을 좀 참고해서 그걸 주제로 한번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봤던 안무연습영상이 그 댄서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방탄소년단 분들이 같이 춤을 춰요 그 댄서분들이랑 bts분들을 같이 표현하고 가사를 간단히 써보려고 해요 마스킹테이프를 좀 유용하게 활용하는 법이에요 사실 저도 마스킹 테이프 예뻐서 많이 사지만 되게 그냥 거의 소장하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가 많고 뭐 다이어리 꾸미는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자주 잘 활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마테를 일정하게 다 붙여주려고요. 약간 퍼즐이나 벽돌 쌓는다는 느낌으로 그 안무 연습 영상에서 보면은 댄서분들이 다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있고 멤버들만 다른 색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약간 그 부분을 표현해 보려고요. 그리고 멤버들 옷 색을 그대로 제가 본 영상 속에서 댄서분들이랑 BTS 멤버들이 연습하는 안무 연습하는 거를 약간 표현해 봤어요 그날 멤버들이 입고 있었던 옷 색상 그리고 모자 쓴 분은 모자 색상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가사를 써주려고 합니다 가사를 쓸 건데 트라프트 용지를 같이 써도록 할게요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 조금 찢어볼까요? 두두 페이지에서 썼던 이 마테를 이이게 한번 붙여볼게요. 붙이고 가사를 쓸 건데. 자, 아, 그리하여 오늘은 이렇게 BTS의 온 가사를 이렇게 써보고 제가 봤던 안무연습영상에서 그냥 느낀 그대로 이렇게 마스킹테이프 활용해서 꾸며봤어요 생각이 났어요 뭐를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대충 종이를 조금만 찢어 주고 여기 이거 이거를 내가 대죠. 띠띠띠띠띠띠 약 이렇게 자 그럼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진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온 안무 연습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스킹테이프를 이런식으로 활용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르고또 올게 안녕 빠이